한번 들어가 볼게 그냥 샤, 제제제제제 우와 이게 뭐고? 야 이게 뭔데? 야야쟤 죽었는데? 야쟤 야, 쟤... 어, 어, 야한명더 야, 죽겠다. 야야 잠깐만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실례를 좀 했는 것 같은데 야 방패를 그냥 갈아 버렸어. 야쟤 뭐냐 나온다. 표정이 봐봐 표정봐 표정. 너 방패? 단단해서 좋다. 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 하이 굿,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광폭의 록시 페인소 걸 전기톱으로 갈아버리는 그녀가 나왔다 이건데 일마가 결속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갖고 왔어요 결속 효과를 가진 인간 정령 영웅 공간 10퍼 증가 지금 필살기 풀업이라 가지고 공간 10퍼까지 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이제 지가 나와서 싸울 텐데 나중에 결속을 인연으로 넣어도 되기 때문에 얼티민 형님한테 많이 넣으면 얼티민 형님 공간 10퍼도 당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여 가지고 제가 좀 무리해서 풀어 달려버렸어요 직접 나가서 한번 쌓봐봐 일단 니가 그래도 옷도 좀 예쁘게 좀 사입했죠? 굉장히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죠 일단 인간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적으로 제가 인간댁에서 좋은 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뭐였더라? 뭐였더라?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들어왔다. 해보고 개성 보러 갑시다. 개성 보러 갑시다. 아, 뭐야, 이거. 바로 또 체인소 겉. 바로 또 저격 매치가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일단은 냅두도록 하고 한번 맛을 또 보는 게 좋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지지지지지지! 저크닥! 퐁! 22만. 지금 일성으로. 일성으로 펑까지 해서 22만이 나왔어요. 가가가가가가가 팍! 콩까지. 콩까지 봐야 돼. 그 개성에서 나온 건데. 그 개성 좀 복, 복, 복습하고 갑시다. 야, 야, 사, 사, 사, 사, 삼성이야, 삼성이야. 유성방패야. 좋아, 유성방패. 자, 삼성. 들어가볼까, 그냥 한번?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냥. 샷! 그래, 쉐쉐쉐쉐쉐쉐. 그래, 그래, 그래, 우와! 이거 뭐고? 야, 이거 뭔데? 야, 야, 쟤 죽었는데? 야, 쟤. 어, 어이 야, 야 한명더 죽겠다. 야, 야, 잠깐만요. 아이고, 야, 야, 반갑습니다. 저 실례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야, 방패를 그냥 갈아버렸어. 야, 제 뭐냐? 나온다. 표정이 봐봐. 표정 봐. 표정. 너 방패? 단단해서 좋다. 그 <웃음> 계속, 계속 한번 읽고 갑시다. 왜 저렇게 센지 또 우리가 머리를 이해해야 또 즐거운 거 아니겠어? 래속계속 결속, 공간 10% 땡겼고 지금. 전투에 참가한 인간 종족 영웅 한명당 자신의 치확이 40%씩 증가하고 지금 인간 3명이라서 치확 120% 증가하고 인간 종족 아군 영웅의 단일 공격 스킬 사용으로 인해 치명타 발생 시 추가로 전투 시작 시 자신의 공격서 300%만큼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인간 종족 아군이 이 아까 이것도 단일기고 형 우리 형님 직원도 단일기에요. 단일기로 때릴 때 치명타가 터지면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 그 갈고 펑! 한번더 터지는 거지 거기다가 인간 종족이기 때문에 공간 10퍼까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 얘 쓰는 것도 재밌겠지만 얘를 올티민 형님 2연으로 넣어주면 그 결속 공간 10퍼를 올티민 형님 받을 수도 있고 어 김병일님 자 우리 또 김병일님이 이제 저격매치로 들어온 거같아스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일단 이렇게 가겠습니다자 한번 갈아볼게요 어? 와 회피 먹... 아 김병일님 진짜 우리 진짜 저격매치 할때 회피 좀 하지 말래 회피는 회피를 해버리면 실전 느낌이 안 난다고 실전에서 회피 먹고 따라 보는데. 네. 어, 이게 또 전체기거든? 이게 전체기야. 연를 목숨을 노려볼수도, 어, 아, 아니구나. 아, 잠깐만. 아! 아, 씨, 잠깐만. 보석 저 자식이 저걸 막아놔가지고 1인기가 못 나갔네? 아, 씨, 이게, 어? 으응. 우와! 여기 뭐고? 야, 저거 왜 죽는데? 껍질 다 벗긴 것도 아니고, 나는 저걸로 껍질 벗기고 직원으로 찌르려고 한 거였거든? 쟤왜 죽어? 야, 이 정도로 세다고? 껍질 하나 있었던 그 연맬을 뭐... 그냥 갈아서 죽여버렸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인간 덱이다, 이거는. 야, 이렇게 되네. 아, 못 죽나? 아, 아깝다. 아서가 동물 발동 못 하고 죽은 것 같고. 지금 천사 덱, 마신 덱, 인간 덱. 인간의 절정 덱이 나온 것 같다. 인간 절정 덱. 천사 마신 인간이 이러면 제대로 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직원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볼까? 아, 합신 못 쓰지. 맞다, 맞다. 저 자석 저거 때문에. 아까 지금 이러냥요 정도 볼게요. 빡, 싹, 깍! 조조조조조조조, 시각, 꽁! 20! 야, 일성이 그냥 한 20만씩 터지는데, 일성이 자, 요거는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이고. 야, 돌았다. 야, 야 채팅창 난리 났네. 자, 계속 갑니다. 그렇네. 이게 쇄도니까 전체기 먼저 써서 흡혈하 해가지고 풀피 상태에서 갈면 좋겠다. 오케이. 참고할게요. 먹고, 이거. 은변일님 또 들어왔나? 이번엔 안 먹었죠? 잠깐만. 우리 이거 바로 한번 때려볼까? 아니, 직원이 아깝나? 이러면? 연맬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보여? 잠깐만. 이거. 펑이안 터졌어? 펑을못 했어. 자기 기본 공격력이 300퍼 더쳐야 되는데 그냥 갈려 버렸어. <웃음> 어 딜이 약간 넘치네. 뭐이 한번 갈아 뽑면 끝난다 이거. 여기서 갈려서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빼고. 꽉꽉꽉 한번 하고. 야톱한번 보자 또 톱. 죽죽죽죽죽죽죽쿵와 광이 한 얼마나 와? 와 방금 이식 전체기도 꽤나 괜찮은데. 아요거는 지금은 못 견딜까 오 견뎠다 자 이렇게 죽게 되고요 괜찮아 일단 충분히 할 만큼 다 하고 갔어 뒷일을 우리 얼티밋 형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요 우와 수수강쇼농 <웃음> 제가 보기에 트 SSS 티어는 이정도 유틸이 또 있어줘야 돼요 우리 얼티밋 형님처럼 저렇게 센 데다가 죽을 뭐가 있고 궁이 나갈 때 전체가 다 죽을 수 있고 막. 이 정도 되면 SSS 제가 지금 느끼기에 체인소 걸 SS? 근데 WS 플러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대단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그 정도 느낌이 납니다 자 오케이 우리 헤일님 들어오셨고 이거 한번 보자 어 근타라 들어있는 메라스킬라로 그래서 근타라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한번 쓰고요 갈고 세장 한번 다 써보도록 할게요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펑펑펑펑펑와퐁 끝났다 메라스킬라 근타라 넣으면 제가 꽤안 죽.. 뭐? 야다은 끝... 뭔데? 야, 여기 뒤에 이게 지금 이게? 뭐다 끝났노? 결속이랑 은총 중복 되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록시한테 지금 들어있는 은총이 근살이 나왔어요, 근살이 이렇게 이제 연메리 반격을 이제 필살기로 역전 을 노려보는데, 패가 <웃음> 좋은 게 하나도 많아가지고 이 댁이. 이걸 어떻게 누가 무슨 몸으로 견뎌낼래? 다 터져요 이거 몸. 아 옆에 브레이크 있구나. 우와 <웃음> <웃음> 뭔데 방금? 야 뭐야? 티팀 형님 인간대계 시대입니다 이런 느낌인데 인간대계 되게힘 실어주는 앤데 얘는 지 자체로도 돋보이는데 인간들한테 대단히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드디어 만나게 된 천사 대기. 이거 천사를 만나봐야 돼요. 천사의 맷집이 원래 엄청 좋잖아, 마엘이. 근데 제가 무지성으로 첫 턴부터 그냥 한번 마엘 수시 볼게요. 이게 되면 이제 메타 바뀌는 거가. 안 죽는다. 역시 마엘이다. 와. 근데 이건 어떤가가 있어. 야, 전세계 두 장에 톱 하나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쓰기가 아까워, 마엘한테. 와. 야, 마엘이 첫 턴에 저렇게 죽는 애가 아니거든. 끝나보는데? 근데 패가, 아서 이 자식이 너무 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삐졌나봐. 이 자식아, 니 때문에 지금 궁한대막 생겼다 이마 허 하나 있었으면 끝난 건데 저거 이마 아서야 이거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이거 곤란하게 됐네 우리 아서가 관심이 필요 있어요 와와와 <웃음> 쿵쿵쿵 오케이 피가 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옆에 드타를 하나 주고 붙고 두쿠덕야 아서야 그래 마음에 들어 이제 주인공 같애 네가 이제 한번 치봐 보세요. 와, 록시 견뎠는데? 이제 <목소리> 가자. 가보자. 와우. 와, 이제 소생 뽑았다. 소생 뽑았어. 갈아버렸네. 와,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딜이? 이건 어떤가? 자, 소생 뽑히고, 펑까지. 와, 살았네, 비델리. 피덜리. 비델리야, 니도 좀 대단하긴 하다. 이걸 살다니. 와, 근데 이거 시원하다. 이덱 너무 시원하다. 인간 덱내 취향인데? 아, 뭐 봐야 되지? 톱 보자, 그래. 오늘 주인공이니까. 어, 톱 보면서 끝. 아, 이게 펑을 못 보는구나. 다떨리고 펑까지 했으면 한 26만 나왔을 것 같은데, 방금? 예, 펑이 한 5, 6만 터지는 것 같아. 야, 얘 찐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제안캐 중에 최고지 않나?